어느덧 SH 생활 3년차 그러나 아직 조심을 잃지 않고열려 r 는 덕에 나는 불꽃 주임으로불린다들어 a 보겠습니다. 네. 아, 또. 퇴근 시간에 누구냐? 어 성민이! 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게 뭔지 알아? 사람들이 반값 아파트라고 하던데? 그래, 불꽃 설명 들어간다. 토지 소유권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수 분양자가 가지는 주택이야. 쉽게 말하면 건물값만 내고 땅값은 저렴한 임대료로만 내면 됨. 주변 시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. 사전 예약 후 건축 공정률 90% 완료 시점에서 본 청약이 진행되니까 요즘 말많은 부실시공이나 청약자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어 오 그럼 너무 좋은 거잖아 그럼 사전예약 그거 나도 할수 있어? 있어! 언제? 어디서 어떻게?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? 2월 27일 월요일부터 3월 6일 월요일까지 고덕경일 3단지 59제곱미터 500세대 SH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있어 확인해봐 야 진짜 고맙다 다음에 내가 밥이라도 꼭 살게 고맙긴. 이번엔 꼭내진마련 이루길 바래!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주세요. 그리고 SHTV 유튜브에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